아, 동화책 보시듯이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그림을 그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림이 좀몇개 있어요. 그래서 얘기랑 같이 그림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땡땡한 대학 내 마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영이라고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마포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무연사로 관련해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작년부터 좀 자살도 많이 하신 아파트에 약간 지역 활동이라는 걸꼭 해외에서 하지 않고 한국에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아프리카에 가는 마음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했던 일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할머니들한테 뜨개질 하자고 꼬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뜨개질 같이 하면 뭐 좋아요라고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저런 수레를 끌고 나가면 같이 하고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는 같이 만났던 분들 집앞 가스관에 저렇게 이제 뜨개물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밖에 나무에다가 그게 편물을 놓고 잘 사지라는 인사를 남겨놓고 올해는 일단 종집으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광고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올랜는 대학교 때는 전혀 이쪽 분야에 대해 몰랐고 대신에 넘어오게 된 계기는 광고를 전공하면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막연한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환상적으로 뭔가 되게 열정을 썼고 밤을 새, 새면서 경쟁 피티하는 게 좋을 것 같았지만 중국에는 내 마음이 동의되지 않는데 그런 기획이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런 막연한 질문만 받고 이제 NGO를 기웃거리다가 처음 발을 들였던 거는 로크캠투라는한 청년들이 이제 국제자원봉사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상체에서 일을 했었고요. 한 2, 3년 정도 일을 활동가가 아닌 스스로 간사하고 실무자로 일을 했는데, 제가 했던 역할은 13개 지역에 청년들이 필요한 곳에 제가 외국에서 신청을 받거나 하면은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랑 팀을 만들어서 필요한 지역을 파견해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청년들이 같이 배우고 활동하면서 이런 뭐 절에서 캠프스테이 펜프 캠프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서로 좀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뭐 배우자 이런 큰 의미를 갖고 했는데, 막상 제가 느꼈던 그 허상은 그 단체가 사실은 국제교류라는 그 말이 사교육로 굉장히 영리하게 손잡고 있다는 거였어요. 결국은 청년들은 스펙을 위해서, 청소년들은 자기가 진로를 위해서 좀또전한걸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택하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이라는 건 없고 수많은 지역과 지역의 연결 뿐이었던 것 같다는 걸 깨달으면서 나왔고요. 슬라이드도 하나 나왔는데 어, 그다음 직장은 이제 함께 일하는 재단이라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이제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도 가장 먼저 제가 내부적인 허상을 본 거는 정작 제 신분이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미션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게좀 모순스럽다는 라 찰나에 노동조합이 생겼었고요. 그래서 같이 작년 11월 요만때부터 이사장이 제이 스님인데 거기 계신 데 가서 이제 1인 시위도 하고 그리고 그 1층 주차장에서 이제 수요일마다 촛불문화게도 같이 하고요. 그 다음도 이제 CR이 먹히지 않아서 드디어 파업에, 천막을 치면서 파업에 돌입하게 됐죠. 그래서 좀 학교 때는 뭐 등록금 투쟁 이런 거 멀리 돌아가고 절대 이런 거 끼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당사자로서 뭔가 목소리를 내봤던 경험을 어 여기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정이나 미련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정말 내가 느끼는 뭔가에 대해서 직접 이성적으로 얘기해봤던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월 4일자로 이제 대학 말료에 해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중력 상태의 심리를 이렇게 해고자의 마음을 표현해 봤고요. 그래서 그 다음 홍보는 다시 어떤 단체의 명분보다는 다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다행히 땡땡현 대학이란 곳에서 그런 기회를 청년 홍보랑 같이 만들고 있었어서 거기에 기웃거리게 됐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활동을 같이